당신이 서예인이라면 서예 공모전에 출품해볼까 하는 마음이 드신적 이 있을겁니다. 어찌 보면 끝도 없고 막연한 서예의 길에서 성과를 인정받고 싶은 심리일 수도 있죠. 오늘은 공모전에 나가려면 어떤 과정이 있으며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30여 년의 세월 동안 서예계에 몸담으며 느낀 말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전에 나갈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그 이유를 대자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서예는 필법과 학식과 인성이 종합된 기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전에서는 서예 필법 하나만 보기 때문에 출품작들을 봐도 겉껍데기에 불과한 것들이 허다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제출할 글감의 내용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오자나 탈자로 판명되어 탈락하는 웃지 못할 경우도 흔히 생기죠. 더구나 공모전은 심사의 자질 문제로도 말이 많습니다. 자기 계보, 자기 제자들을 뽑아주고픈 심리를 벗어나기가 어렵고 또잘나는심사위원끼리 파벌을 형성하여 서로 밀어주기, 나눠먹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공모전들이 다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당연히 공정한 심사를 하는 공모전도 있겠죠. 하지만 워낙 그런 관행이 오랜 세월 이어져 왔기 때문에 서예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관념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전이 가지는 의미는 있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쓰는 요인이 되어 글씨가 늡니다. 그러니 공모전에 나가려는 분들을 위하여 저는 오늘 바른 길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마음부터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걸 통해 누구에게 더 인정받겠다거나 초대작가가 되어 작품값을 올려보겠다거나 이런 것은 전부 샀던 생각입니다. 오직 목표는 글씨가 늘기 위해서이고 작품을 해보는 경험을 쌓고자 합니다그 초심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모전에 나갈 결심에 섰다면 공모전 요강을 살펴봐야겠죠? 그 샘플을 하나 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서예단체에는 미술협회, 서예협회, 서가협 등몇 가지가 있고 각기 공모전을 열고 있습니다만 그런 개파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하나 발췌했습니다. 제33회 대한민국 서예대전 부문은 전서, 예서, 해서, 행초서, 한글, 문인나 정각 등 7개 부문이네요. 여기서 자신은 어떤 부문에 출품할 것인지 정해야겠죠? 저는 가장 많이들 출품하는 예서로 샘플을 보여드릴 거예요. 규격은 가로, 세로 7 0에1 3 5 이것은 전지 사이즈입니다. 또는 6 0에1 6 0 이건 대략 국전지를 말하는 거고요. 둘중 선택하라고 되어 있네요. 사이즈에 관해서는 공모전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자로 재서 정확히 판단함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색지나 냉금지를 쓰는 것은 지향해달라는 요구사항도 있네요. 종이로 투여하기보다는 글씨로 승부하는 게 정당한 것이겠죠. 또 대련작품은 보통 종이 두 장에 나눠 쓰는 것인데 심사관계상 한장 안에 다 쓰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본문 내용을 방사 부분에 이어서 작품을 구성하는 경우 최소한 어절 단위로는 구분이 되어야 함이 부분 알쏭달쏭하죠? 예를 들어 이런 작품에서 양쪽에 있는 글씨를 협서 또는 방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의심스러울 때는 하고 딱 끊기면 좋은데 가령 때 하고 이쪽에서 는 으로 어절 중간에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건 작가의 센스로 알아서 할 일인데 굳이 이런 사항까지 정해줄 필요가 있나 싶긴 하네요. 그리고 쭉 내려와서 표고하지 않고 출품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모든 출품작에서 반드시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건 낙관자리에 호만 쓰지 말고 이름도 쓰라는 말이겠죠? 이름이 없으면 낙선 처리되니까 반드시 써주시고요. 상금은 대상 한 명에게 1 0 0 0만 원, 우수상 6명 이내에 각0 0만 원씩, 이정도면 꽤큰 공모전에 속합니다. 하지만 역시 상금보고 대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서의 바른 정신이 아니겠죠. 이런 마음으로 쓴 글씨는 맑고 당당하기 어렵습니다. 출품료는 한 점당 6만원이고 출품수는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이정도면 업계 평균인데 보통 5, 6만원 정도 합니다. 출품료는 심사위원을 초청하는 데에도 쓰이고 상금 등 행사 진행에도 쓰이겠죠. 출품 내용은 창작이나 임서가 되는데 국내외 미 발표 작품에 한장한다는 것은 다른 공모전을 냈던 작품을 다시 내지 말라는 뜻이고요. 특선, 우수상, 대상은 현장 휘호를 거쳐 확정한다. 이 말은 현장에서 주제를 던져주고 글씨를 써서 본인의 실력인지 선생님이나 다른 사람이 손을 대준 것인지 확인한 뒤 확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확인을 거치는 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모전에서는 두 가지 서체나 두 가지 부문 이상 출품한 사람이 특선 후보에 오를 자격이 있네요. 특선자는 현장에서 정해진 주제를 휘호하고 그 중에서 대상 우수상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추가로 또 휘호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회를 마친 후 심사가 끝나면 드디어 고대하던 입상자 발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입상할 경우 주최 측에서 일괄적으로 표구를 하게 되는데 표구비는 출품료와는 별도로 들어갑니다. 표구비도 최소 출품료 정도는 들 거예요. 입상자는 한국서예협회 규정에 의거 최대작가전 및 수상작가전의 초대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상한 작품들을 모아서 전시도 연다는 말이겠죠. 자, 이렇게 복모전 여강도 꼼꼼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대회에서 낙선하는 경우는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낙선자가 많으면 매년 참가자가 줄어들 수 있고 표구 비용도 주최측 수입에 관계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입선시키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니 사실상 입선했다고 자랑할 일도 없겠죠? 한글로 작품을 할 때는 보통 짧은 시에서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문에서 가장 흔한 경우는 역시 한시입니다. 예전 같으면 한시집을 수십 권씩 사두고 그 안에서 뒤적거리며 찾곤 했지만 지금은 인터넷에서 검색만 하면 되니 아주 편리한 시대가 됐죠? 한시를 고를 때에는 글자 수를 미리 생각하며 고르게 됩니다. 5원절구는 5420자 5원율씨는 5840자 7원절구는 7428자 7원율씨는 7856자입니다. 다른 형식도 드물게 있겠지만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습니다. 오늘은 7언절구, 즉 28자짜리로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그런데 작품용 한 시를 고를 적에 몇 가지 감안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 첫 글자가 한일이나 날일처럼 너무 단순하면 별로입니다. 첫 눈이 머무는 곳이 첫인상이 되기 마련이니까요. 그리고 반복되는 자가 많을수록 솜씨를 보여줄 기회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겠죠? 또 뜻이 너무 안 좋은 시도 곤란합니다. 내용이 좋지 않으면 쓰면서도 기운이 빠지고 걸어두고 감상하고 싶지도 않을 테니까요. 한 시는 다 뜻이 좋지 않냐고요? 안 좋은 시가 더 많습니다. 징징거리는 시, 읽다 보면 비참한 느낌이 퍼져오는 시가 아주 많죠. 엄밀히 말하자면 첫 글자가 너무 간단하거나 반복되는 자가 좀 있어도 워낙 내용이 좋고 감동적이라면 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수가 너무 많이 반복되는 것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가령 한시 속에 삼수변이 다섯 개가 들어간다거나 그런 작품은 좀 떨어져서 보면 온통 물구덩이로 느껴지거든요. 이런 등등의 기준으로 제가 골라본 것은 당대의 두목이 지은 산행이라는 시입니다. 내용도 훌륭하고 글자 구성도 매우 보기 좋습니다. 이제 이 시를 어떻게 화선지 위에 앉힐 것인가를 정해야겠네요. 70-135 즉 전지에 일곱 자씩네줄로 쓰고 좌측에 낙관을 쓰거나 482 32로 적고 남는 네칸에 낙관을 써놓기도 하는데요. 저는 운율도 맞고 깔끔하게 7428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집자란 문헌 등에서 필요한 글자를 찾아 모은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위대한 서가들의 글씨로 내가 쓰고자 하는 내용에 맞춰 체본을 만드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정의합이 글씨체로 내가 원하는 모든 글자를 다 만들 수 있을까요? 네, 만들 수 있습니다. 한자는 병과 방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그것을 잘짜집기 하면 의외로 거의 모든 자를 집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럴만한 안목이 뒷받침돼야겠죠? 감사하게도 많은 작가들이 수고를 들여서 이렇게 집자에 놓은 책들이 많이 있으니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온 책들 말고 나는 북위 해서풍으로 작품을 하고 싶다. 한나라 예서풍으로 작품을 하고 싶다. 또는 왕탁풍의 행서 작품을 쓰고 싶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인터넷 서의 자전들을 활용하여 검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검색장에 찾고자 하는 글자를 치고 이쪽을 보시면 서체별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예서 버튼을 누르고 검색하면 이렇게 방대한 자료를 한눈에 볼수 있어요. 아래에 나라, 쓴사람 또는 법첩이름 등이 나와있으니 원하는 품을 골라서 임사할수 있겠죠? 더보기에 서해자전 링크를 올려두겠습니다. 제 경우에는 이렇게 서해 전용 노트를 하나 두고 쓸 작품을 먼저 펜으로 쭉 써봅니다. 그리고 각 글자마다 온라인 자전에서 검색하면서 집자를 시작하는데 최대한 다양한 형태로 써보며 연습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시야가 점점 넓어지겠죠? 한 글자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변화를 주어 을 자신이 생깁니다. 이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작품으로 써보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무작정 쓰고 또 쓰면 실력이 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똑같은 수준으로 수십 장 써봤자 잘못된 습관만 굳어질 뿐 결코 실력이 늘진 않겠죠. 한장 쓰고 관찰하여 틀린 점을 발견하고 그 부분을 고쳐서 연습한 후에 다시 한장 쓰고 이런 식으로 지극하게 해야 글씨가 달라집니다. 가르쳐주시는 선생님이 계시다면 당연히 선생님께 체본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체본을 받았다면 처음부터 쭉 작품을 쓰기보다는 하나씩 낱글자를 먼저 연습합니다. 처음에는 선생님의 글씨를 열심히 관찰하면서도돼 나중에는 옆에 두고 참고만 해도 됩니다. 모름지기 그 감각과 사상을 참고할 뿐 형상에 너무 매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첨삭을 해주시면 잘 새겨두었다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다시 써보고 또 검사를 받는 과정을 거치면서 손과 눈과 뇌가 함께 성장해야 글씨가 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을 써보겠습니다. 첫 글자는 첫인상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위아래줄이잘 맞아야 감상할 때 편안함을 느끼게 되니 가지런하게 써주시고요. 아, 그리고 정말 중요한 서예 핵심 묘법 중 하나인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어요. 쓰는 과정에서 반드시 내용을 느끼며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글씨의 혼을 불어넣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시인 두목의 시선을 따라가보면서 시를 음미해볼까요? 멀리 보이는 차운산즉 가을산에 돌길이 비틀져 있습니다. 그리고 흰 구름이 피어나는 그 자리에 인가가 보이는군요. 여기까지는 먼 풍경인데 이제 두목은 수레로 이동하면서 그 아름다운 풍광 속으로 진입합니다. 단풍숲에 노을이 젖어드는 그 모습이 얼마나 곱겠습니까? 그래서 수레를 멈추고 보니, 서리를 맞은 낙엽이 발각기가 봄꽃보다 더 붉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의 시 속에서 원거리와 근접샷이 이어지고 있죠. 이런 디테일까지 느끼면서 쓰면 확실히 글씨에 심온이 깃들게 됩니다. 단순히 모양과 필수만 위해서 쓰는 것과는 전향지차겠죠. 그리고 작품을 쓰실 때, 옆 글자와는 윗선을 위주로 맞춰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깔끔해 보이거든요. 자 이제 낙관 글씨가 또 고민입니다. 행사는 아직 배운 적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일단 선생님께 체본을 받았으니 연습하고 연습해서 따라가 봐야겠죠. 그래서 공모전 작품들 낙관 글씨를 보면 반은 본문보다 어수룩하고 반은 본문보다 훨씬 세련된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반은 선생님이 보다 못해 써준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이건 물론 불법행위입니다만 그건 서해인의 양심과 지조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돈과 명예가 걸린 일인지라 이런 일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마음의 메모새를늘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글씨를 못 쓰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아직 어린 글씨를 가지고 과도한 평판에 집착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겠죠. 또 낙선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기초를 허술히 여겼음을 부끄러워야 해 합니다. 자, 이렇게 공모전 준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준비기간은 대략 요강이 나온 후부터 한 달이 넘지 않는 것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 주제를 너무 많이 쓰다보면 지루해져서 답보 상태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모름지기 공부할 때는 가장 많은 시간을 임서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끔 느슨해지는 자신을 다잡을 겸 작품에 참여하는 것이죠. 양날의 검 공모전 지혜롭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